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그것만의 독특한 모칭즉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이번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에 대해 성경을 중심으로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일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개혁개정에서는 여호와, 영어로는 Jehovah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킹제임스 응자역에서는 주, 킹제임스와 아람어 성경 영어 역본에서는 Lord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선 예호와로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성도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며 주, l o r d 라는 단어도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예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번역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부른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요? 현대 히브리어는 모음부호가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문서는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글자를 발음하실 수 있나요? 이 글자는 어떤가요? 못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보통 이렇게 자음으로만 구성된 글자는 발음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이건 가나다와 해피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마구잡이로 적힌 것이 아니라 이미 발음을 잘 아는 단어의 자음이라면 자음밖에 없더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한 자음으로만 기록되었고 그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구전으로만 전해져 왔습니다. 요 해, 왑, 해이네 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이브리어 성경에서 볼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모음이 붙은 형태는 후대의 임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을 설명할 땐 주로 자음의 앞글자를 따서 라틴어식으로 표현한 YHWH가 쓰입니다 알파벳 발음의 차이로 YHVH, JHWH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테트라그라마토는 성경 외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메사비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입증하는 증거이자 테트라그라마토는 기록된 석비인데 BC 840년경 이스라엘의 왕아합의 아들 여우람의 시대에 모아방 메사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11기와 1장 1절, 3장 3절 이하가 쓰여진 시기의 상황과 세부사항이 모합시점에서 서술되었습니다. 유의미한 다른 정보들도 많지만 석비의 17, 18행에서 현대 히브리어의 요드 해, 와프, 해에 해당하는 고대 문자, 테트라그라마톤, 하나님의 이름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의 모음체계가 개발된 지금까지도 굳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발음법이 소실되어 버렸기 때문인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글로만 적었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룻기 2장 4절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음을 알수 있습니다. 기원전 4, 5세기경 활동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글자로 적은 테트라그라마톤을 당연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2성전 시기인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금지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2계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여호와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없다하지 아니하리라. 를 어길 것이 두려워 신성한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했습니다. 여호와 대신 주 Lord를 뜻하는 아도나이 혹은 하나님, g o d 을 뜻하는 엘로 m 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테트라그라마톤 대신 아도나이와 동일한 뜻을 가진 퀴리오스로 바꾸었는데요. 일례로 레위기 24장 16절은 원래 히브리어와 아람어 성경에선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부르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70인역에선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어 퀴리오스로 번역한 것과 미신을 따라 개명을 멋대로 변개하여 하나님을 부르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번역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오직 1년에 한번 있는 대속주일에만 대제사장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으나 결국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전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소리내는 게 금지되었던 테트라그라마톤의 본래 발음은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본래 발음이 잊혀진 와중에 번역 실수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이름입니다. 바벨론 포르기가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히브리어는 이미 구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성서 기록을 위한 경전의 언어로만 쓰였고 일상어로는 아람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기 중세 초기 유대 마소라 학자들은 자음뿐인 히브리어 문서에 구전으로만 전해져 온 모음을 넣어 읽는 법이 잊혀져 훗날 후선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모음 기호 니쿠드를 개발했습니다. 또 기록된 내용과 읽는 법 사이에 차이를 두는 집교 기술도 만들었는데 이것을 아람어 단어인 퀘어와 퀘티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퀘어의 특정 모음을 자음에 붙이면 읽을 때 동사 형태가 바뀌거나 여성형에서 일반형으로 바뀌거나 사람들이 모르는 오래된 히브리어 발음에서 익숙한 후기 히브리어 발음으로 교체되는 시기였는데 이 쾌오큐티브 체계가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못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쏠라 학자들은 아도나이나 엘로임에 쓰이는 모음을 테트라그라마톤에 넣어 그것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대신 아도나이 혹은 엘로임으로 발음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주로 아도나이의 모음을 사용했지만 주, 요, 해, 바, 해와 같이 아도나이와 테트라그라마톤이 함께 나오는 구절의 경우엔 아도나이를 두번 발음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엘로임의 모음을 사용했습니다. 퀘어케티브의 규칙을 아는 사람은 테트라그라마톤의 자음에 엘로임의 모음이 합쳐진 이 단어를 봤을 때 아래 모음만 따라 엘로임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자음과 모음을 그대로 합쳐서 예우이라는 발음을 가진 한 단어로 보겠지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 아도나이를 사용할 때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도나이의 모음을 쓸 때는 엘로인과 달리 A발음을 내도록 하는 모음 복합 쉐바가 심플 쉐바로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E발음이 나게 되는데 이건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해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유대인들이 요나단, 여호수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인명을 지을 때의 첫음절에 야아나 야호 대신 발음을 약간 바꿔 요, 예호를 대신 삽입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퀘어큐티브를 아는 사람은 테트라그라마톤의 아도나이의 모음이 붙은 것을 보고 모음기호를 따라 아도나이로 읽었겠지만 이 규칙을 몰랐던 성경 번역가들은 각기 다른 단어의 자음과 모음이 합쳐진 이 단어를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예호와라는 이제까지 사용된 적 없던 혼합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용되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전신입니다. 1278년 스페인의 수도승 레이먼더스 마르티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한 여호와나 1518년경 피터스 갈라티누스가 제시한 예후아가 여호와의 유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이것들이 독자적으로 파생된 이름이든 아니든 두 이름 다 테트라그라마톤과의 명확한 연관성을 밝히지 않았기에 옳은 발음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야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독일어에서 영어로 만들어진 단어 예호와가 번역을 거치며 Y는 알파벳 I로 대체되고 W 대신 V가 등장해 사용되면서 예호와 로 변했습니다 이후 17세기 말 알파벳 J가 생기고 나서 아이가 죄의로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제호바로 정착하였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테트라그라마톤의 올바른 발음으로는 야외, 야호야후, 야후아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왔는데요. 현재 이중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야외입니다. 대부분의 제시된 발음들은 공통적으로 야를 가지고 있는데 발음 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나와있기 때문이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 테트라그라마톤의 앞두 글자인 요드와 해의 모음 발음이 붙어 발성 가능한 글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선 할렐루야의 바로 뒤이어 완전한 테트라그라마톤 요드, 해, 파 해로 똑같은 의미의 문장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나옴으로써 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함을 확실시 해줍니다. 참고로 현대 히브리어로는 할루야, 고대 마소라 학자들의 표준 발음이었던 티베리안 히브리어는 할렐루야라고 발음하는데 둘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같은 야 발음을 사용했죠. 할렐루야 외에도 성경에선 야가 여러 번 언급됩니다. 또 성경인물들의 이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줄인 형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호슈아, 요나단, 요하난 등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인명의 첫 글자에 올땐예 혹은 요로 바꾸거나 줄이는 것과 달리 이름의 끝에 오면 앞부분을 변형하지 않습니다. 아히야, 예샤야, 열마이야 등이 그 예입니다. 야나 요보다 긴 형태일 땐 예호나 야후라는 발음을 사용합니다. 요나단의 원형 예호나단과 예호슈아의 예호, 예샤야와 열마야의 원형 예샤야 후, 열마야 후의 야후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예호는 이름의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A에서 E로 변했지만 원형은 야호입니다. 이때 요두와해에더해 들어가는 글자는 Vav로 테트라그라마톤의 세 번째 글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테트라그라마톤의 세 글자가 완성되는데 이것은 테트라그라마톤이 두 글자 형식일 땐 야, 세 글자 형식일 땐 야후 또는 야호라고 불렀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야후와 야호는 보통 하나인 것으로 취급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오와 유의 자음 철자가 같은 바브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발음상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현대 히브리어를 따라 바브라고 발음했지만, 바브의 원조 히브리어 명칭은 와우입니다. 바브는 W 발음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세모에서 모음기호가 없던 시절 모음 대신 사용된 자음인 베이털 렉션닉스중 하나로서 현대 영어 발음으로 우 발음을 내는 유 혹은 오 발음을 내는 긴오 역할을 했습니다 야와 야호 야후는 확실한 것 같은데 뒤에 해를 맞아 붙여 테트라그라마톤의 네 글자를 다 읽으면 어떤 발음일까요? 가장 유명한 야회일까요? 그대로 야호 후일까요? 야후아일까요? 아니면 다른 발음일까요? 야훼라는 발음이 널리 쓰이기 시작한 건 19세기 히브리어 학자 비렐름 게제니우스가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테트라그라마톤의 가장 사실적인 발음이 야후임을 제시하고서부터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는 야훼뿐 아니라 야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게제니우스는 테트라그라마톤의 절자 y, h, w, h를 의식해 바후의 w 발음과 해의 h 발음을 야호에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야호의 화음는 메이터 렉션 이스로서 w가 아닌 o 발음으로 변경된다는 것과 해는 약자음으로서 단어의 끝에 오면 무음이 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게제니우스가 주장한 야호 발음은 야호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을 받고 학계에서 합의를 불러온 건 야외 쪽이었습니다. 게제니우스는 발음을 알기 위해 헬라어 문서들을 참조했다고 합니다. 대개 야외의 원형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야외로 발음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클레멘트는 그의 책 스토르마타에서 그 이름을 야외가 아닌 야우라고 불렀다는 게 현준화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원고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 저희는 앞서 히브리어 와브에서 오와 유의 발음의 구분이 뭐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살펴봤었지요. 헬라어에도 비슷한 사정이 있는데요. 우발음을 내는 일반 U에 대응되는 알파벳은 극초기 고대 헬라어에는 있었지만 그 이후 헬라어에서는 바뀌었습니다. 이 발음을 위해선 오미크론과 윕실론이 함께 필요한데 둘이 합쳐지면 우발음이 나며 따라서 클레멘트가 제시한 것은 헬라어에 없어서 생략된 H를 붙이고 보면 히브리어의 야후와 같은 발음이 됩니다. 클레멘트 이외에 다른 그리스어로 된 성경 4본 역사서, 교부들의 문서 등에서는 오미크론, 윕실론 대신 오메가를 사용했는데요. 이 오메가는 과거에는 오미크론과 본질적으로 다른 장음곡으로서 사용되었고, H를 붙이면 야호 발음으로 읽어집니다. 히브리어의 야호와 같은 발음이죠. 즉, 헬라어에서도 히브리어와 동일하게 둘의 구분은 모호하여 야흐와 야호 두 가지로 발음을 적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클레멘트가 고대 그리스어의 모음 규칙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던 것이라면 오미크론 유실로는 우가 아닌 오 발음이 나게 되고 이는 오메가 발음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발음들은 모두 야오로 통일됩니다. 다시 야외 얘기로 돌아와서 야외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야외가 적힌 실제 그리스어 원고를 증명하지 못했으며 클레멘트가 야외라고 발음했다고 인용하는 주석집만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1900년대 초학자 오토 스탈리는야우가 클레멘트의 저서에서 발견된다고 적었으나 동시에 클레멘트가 야외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주석집을 근거로 한 19세기 학자들을 인용하며 여러 야외와 유사한 파생된 이름을 제시했는데요. 가장 오래된 주석집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있습니다. 버스틴소스에 따르면 주석집이 해석한 원문은 클레멘트가 아닌 데오도레토스에게서 옵니다. 키프로스의 데오도레토스는 사마리아인들이 야베를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데 사용했다고 알린 것으로 가장 유명한 교부입니다. 또한 야외를 세상에 알린 게제니우스도 클레멘트가 야외를 사용했다는 인용조차 몰랐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게제니우스가 영향을 받은 건 클레멘트가 아닌 데오도레토스의 기록 같은 사마리아 관련 문서였다는 주장입니다. 설스는 야베가 최초로 사용된 그리스 문서는 데오도레토스의 것이 아닌 클레멘트의 후임이었던 오리겐의 저서 헥사플라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리겐은 사마리아인들은 테트라그라마튼을 야베라고 발음했던 반면, 유대인들은 아야 라고 발음한다고 기록했습니다. 4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에피파니우스도 이와 비슷하게 두 이름, 야와 야베가 신성한 이름을 가리키는데 쓰이고, 야의 뜻은 주, 야베의 뜻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실 분이라며 해석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세대인 오세기의 데오도레토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밝히며 사마리아인들은 신성한 네 글자를 야베라고, 유대인들은 야 라고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다른 저서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야바이를, 유대인들은 아이야를 사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야베로 들어가기 전 잠깐 아이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는 야와 발음이 같아서 유래를 알겠지만 아이야는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히브리어 에이에, 아쉘, 에이에, 에이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두 발음은 전혀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추측 중 실제 발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철자대로 음역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알레프는 묵음으로 해는 알파로, 요드는 이오타로, 다시 해는 알파로 히브리어 철자를 헬라어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선 실제 발음대로 기록했다면 알파가 들어갈 곳에 에타가 들어갔을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추측은 반대로 원래는 아이아, 아르을 아이아였던 곳을 유대인들이 에를 E로 바꾸어 에이에라고 만들었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모음기호가 생긴 뒤 성경을 기록한 유대학자들이 인명의 앞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름 야를 다 예로 바꾸었던 사실을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다만 어찌되었든 아이아라는 발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다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이아는 실제로는 사용된 적 없는 가상의 발음이었을 수 있으며 설령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테트라그라마톤의 진짜 발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베에 관해서도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째는 단어 야페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지했다는 견해가 있는데 유대인들과 달리 테트라그라마톤을 아도나이로 바꾸지 않고 아름다운 분을 뜻하는 야페로 바꾸었고 데오도르토스에게 하나님은 야베로 불린다고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이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면 형식의 철자를 음역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의 소리가 아닌 문자를 음역해서 요드는 이오타로, 헤는 알파로 v a 는 베타로, 마지막 해는 에타로 교체했으며, 만약 그가 실제 발음을 기록했다면, 매우 약한 v a 소리를 B로 적지 않았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 주장에선 9세기 이전에 v a 에서 V 혹은 비 발음으로의 변화는 불확실하며, 따라서 비 발음의 야외는 야외의 사마리안식 발음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비록 철자의 음역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는 사마리안 대제사장들이 보존해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전례상 발음에서는 부이나 비 발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슈미트 교수는 사마리안 대제사장으로부터 입으로 발음을 전수받은 대제사장의 아들에게 직접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름을 야와나 야후 둘 다로 발음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교수는 19세기 사마리아인의 서신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아랍어 글자를 야와나 야외라고 발음한다고 해석했으나 동시에 결정적인 증거는 슈미트 교수로부터 온다고 기록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사마리아 대제사장들 사이에서 올바른 발음이 구전되어온 것이 맞다면 본래 사마리아인들은 W발음 대신 V나 B발음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더 가능성 있는 발음은 전통을 이어갔다는 사마리아 대제사장들 쪽이기에 야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허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민영사법을 다룬 탈무드 미신화 사내들인에서는 그 글자에 따라 신성한 이름을 그 철자대로 발음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며 장차 올 세상에 몫이 없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이름을 발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때문에 성경의 잘못된 해석과 미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지시킨 이후 기록된 유대 사마리아계 문서들의 발성 가능한 형태로 변형된 테트라그라마토는 잘못된 발음이 섞였는지 아닌지 유의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야베나 야외와 유사한 발음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텍스트는 마법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 발성이 금지된 이후 작성된 것들로 제2성전 시기 유대인들 사이에선 마법부적 같은 것이 유행하였습니다. 이성 전시기 후기부터 3에서 5세기까지 사용 흔적이 기록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비유대인들의 유대 혼합 파피루스에서는 야베와 야바 두 이름이 종종 발견됩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의 사마리아식 발음이라 여겨지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봤듯 실제 발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죠. 마법서에서는 또한 야오와 야우에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야호의 그리스식 발음 야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흔한 형태로 등장하며 야호에는 주술적으로 이용되는 헤타그램의 한 예로 등장합니다. 야호에는 주술을 위해 인공적으로 늘어난 형태로 보이며 오직 마법서에서만 등장하는 반면 야호는 여러 다른 기록물들에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세대가 생존한 시기의 정명한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켈로스는 유대인 모세가 야호라고 불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70인력은 대부분 퀴리오스로 변경되었지만 그중 기원전 1세기에 작성된 파피루스에선 고대 히브리어로 된 테트라그라마톤과 함께 그리스어로 변환된 야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과 조금 있다 말씀드릴 기원전 4세기 이전의 증거물들을 종합해봤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발음의 원형 야오를 헬라어식으로 바꾼 야오를 주술행에 위 사용한 듯합니다. 그리스, 이집트, 유대신비주의 등 혼합주의로 가득 찬 마법서에서는 비유대인에 의한 유대인과의 합의를 위해 혼합신을 불러들이려 시도하는데 유대신비주의를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멋대로 오용한 것입니다. 오리게는 그해져서 콘트라셀숨에서 이교도 마법사들이 히브리 스크립트 이름 야오를 차용했고 그것을 그들의 제사에 쓰는 일곱 개의 신성한 이름 중두 번째로 사용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3세기 초 이레나이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영지주의자들은 야오의 사바스의 뒤등절을 합쳐서 야오스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은 야오가 오용된 것이라면 야외는 애초부터 잘못된 목적을 위해 가공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야오스와 야오에가 부정한 목적으로 야호와 야호 뒤에 추가적인 철자를 붙였듯이 야베와 야바도 실제 발음이 돼 주술, 이방신 숭배를 위해 쓰이는 합성어였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발성이 금지되어 대신 사용했다는 쉐마가 그 이름을 뜻하는 하마에서온 것이 아닌 BC8세기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처음 돌아왔을 때 숭배한 신 아쉬마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으로 미루어 보아 사마리아에서만 독자적으로 사용되고 다른 기록물들에서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발음은 변질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야외나 그의 준하는 혹은 함께 제시된 발음들은 일관성이 없고 마법서 같은 이교도 문서 외에는 유대인들이 야베를 사용했다는 그 어떤 흔적도 없으며 사마리아인들에게서만 발견되었다고 하는 이 발음은 유래도 밝혀지지 않았고 근대의 증거로 인용되는 자료들은 잘못됐거나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야외는 타당한 테트라그라마톤의 발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야호, 야후를 테트라그라마톤의 원형 발음으로 지지하는 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하지만 야외보다 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앞서 인명에 들어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야호와 야후 발음을 알수 있었죠. 신기하게도 자기네 신의 이름을 전부 넣고 인명을 지은 당시 근동지방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인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땐그네 글자가 포함된 모습을 단한 번도 볼수 없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사용한 야호나 야후가 하나님의 이름을 임명에 넣기 위해 주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 쓰인 발음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금지하기 이전에 쓰여진 문서들은 이것이 가설이 아닌 사실임을 증거합니다. 주전 5세기경 기록된 엘레판틴 파피루스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 테트라그라마톤의 세 글자만을 사용했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엘레판틴 파피루스는 유다가 멸망한 뒤 이집트로 이주해 엘레판틴 섬에 거주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대부분은 아람어로 쓰였고 이집트 성형 문자와 민중 언어, 코인의 그리스어, 라틴어와 쿱틱어도 사용되었습니다. 파피루스에서는 YHW와 YHH 두 버전이 발견되었으며 요드해, 바브는 아시다시피 야호나 야후로 발음되고 요드해, 해는 바브를 상실한 형태로 요드해 두 글자를 사용할 경우의 발음인 야에 가깝거나 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호야후로 발음되는 테트라그라마턴의세 글자는 특별한 시기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네 글자와 공존하였는데 한 예로 앞부분에서 본 메사석비의 작성년도와 연대 차이가 크지 않은 주전 9세기 말에서 8세기 초 사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스틸레나주드의 비문에서는 세 글자와 네 글자가 함께 쓰였습니다. 성경 밖에서 발견되는 이름들은 세 글자에 더욱 명확한 타당성을 더해주는데요 메소포타미아의 상형문자에서 나타난 이름에는 야후께서 내 뒤에 계신다는 뜻의 야우 비디, 야우는 고귀하시다는 뜻의 야후가, 야우는 나의 도움이시다는 뜻의 야우 디미리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요나단의 긴 버전 이름이 예오나탄인 걸 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금지되기 이전 이러한 문서들에서 발견된 이름들에서 사실 그것이 본래 이름이 아니었을 수도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야후나타누는 요나단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예호가 아닌 야후가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얘는 야의 변형한 이름이라는 것은 기억하시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들에선 이런 식으로 야후가 이름 앞에 들어간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다만 여기서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매우 고대부터 사용된 상형문자인 수메르어나 아카드어는 모음으로 아, 에, 이, 우네 가지만 가지고 있으며, 오발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메르어에서 비롯된 아카드어는 후일 아람어의 영향을 받고 결국 완전히 밀려 사어가 되었지만 고대 바빌론과 아시리아에서 사용된 주요 언어였습니다. 실제 발음이 야후였든 야후였든 유발음이 나는 야후로밖에 쓸수 없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실제 우로 발음되어서 그렇게 적었던 것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들보다도 더 오래된 기록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기원전 15, 14세기 사이 작성된 이집트의 파라오, 아메노텝 3세의 상영 문자에선 YHW의 샤슈라는 팔레스타인의 동서쪽 지역에서 발언한 유목민 그룹이 언급됩니다. 샤슈 그룹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추정되고 그들의 신의 이름은 테트라그라마톤의 세 글자와 정확히 일치하죠. 기원전 13세기 람세스 2세의 기록에도 샤수 그룹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등장합니다. 잠시 샤수 그룹의 YHW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세 글자를 상징하는 문자는 갈대 두 개, 피난처, 그리고 올가미 밧줄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갈대 두 개는 Y를 피난처는 H를 나타내고 올가미 밧줄은 와뿐 아니라 우와 발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로 된 이름들에서 붙어있는 두 자음 사이에 a를 넣어 있는 여러 예시들을 통해 yh는 야로 발음된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올가미 밧줄과 합치면 야와 야화 또는 야후아라는 발음이 됩니다. 사마리아 대제사장의 아들이 말해준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기억하시나요? 철자가 똑같지요. 앞에서는 제가 이것을 야화라고 발음했으나 달리 읽으면 야화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느리게 읽으면 야호와 야후와, 야후와 둘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들은 야호 야후 또는 야후디에 추가적인 발음이 붙었을 수 있고 그것은 이나 애가 아니라 아였을 것이라는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상형 문자에는 수메르어나 아카드어처럼 모음 오 발음이 없을 뿐 아니라 이도 없어서 모음은 A, I, U 세 가지 뿐이었습니다. 앞에서 본샤수 그룹의 두 번째 기록이 적힌 시기 람세스 2세 이후에 모음 O가 등장했고 A 발음은 O로 이동하고 U는 E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음들 간의 변화는 후대로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자주 일어났는데 헬라워까지 내려가면 최초의 A, W, U 등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음들은 O 발음이 대신 붙었습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의 그리스어 발음에서도 오 발음을 자주 볼수 있었죠. 현재 오시리스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우상도 원래는 아싸르, 우시루 등으로 추정되는 오 발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오에 가까운 발음이었을지 아니면 오와 우의 경계가 모호한 발음이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야후와 야후 중 굳이 구분하자면 더 유래 깊은 발음은 오 발음이 발생하기 전 기록들에 따른 야후 또는 야후와 야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유대 전쟁사의 저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하나님의 이름이 네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록했는데요 원래 테트라그라마톤은 네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모국어가 아람어였던 그가 헬라어로 글을 쓰게 되면서 아람어 이름들을 종종 헬라어에 맞추어 변경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테트라그라마톤의 발음에 맞추어 헬라어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발음을 네 모음으로 구성하면 이두 가지 정도를 추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헬라어로 구현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야후와 야화에 외치되지요오 발음에서 초기의 유 발음으로 치환하면 야후, 야후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테트라그라마톤의 가장 초창기 발음은 두 글자일 땐 야, 세 글자일 땐 야후, 네 글자일 땐 야화 야후 또는 야화,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야후나 야후와 야화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온전한 발음은 그것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라어에는 h 발음이 없어서 아람어에서 헬라어로음역할때 h 발음을 없앨 수밖에 없었죠 또 메이터 렉션이서 문법에서 v a v 의 발음으로 O와 U가 함께 사용되었던 것이나 도음의 생성과 이동 등을 생각해보면 고대엔 O와 U가 한 번에 발음되는 형태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대어로는 구현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번역과 사정된 언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만 아무래도 언어간의 표현 가능한 발음 범위의 차이 때문에 원본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어가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옮겨지기도 했었고요 시대간 발음상의 차이가 컸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예로 15, 16세기만 해도 당시 한국어 발음은 현대국어와 크게 달랐고 그보다 더 전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요.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발음과 악센트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잊혀졌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발음은 현대국어로 재현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고대 발음이라 다 잊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테트라그라마톤의 정확한 발음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대 발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후나 야후와 야화라고 부를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알아보았으며 이제 발음만큼이나 중요한 그 이름의 뜻을 알아볼 것인데요. 일단 이번 설교에서는 가장 고대부터 사용 흔적이 발견된 발음에 따라 야후아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야후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산에서 지르는 소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산에서 조난시 사용했던 독일의 의성어 조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유래는 분명입니다. 또전 세계에서 강탄사로 이어 비슷한 야후를 사용하는데 그분의 이름과 같은 발음이지요. 산에 가서 우리도 모르게 야호 하던 게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야후라고 소리지르던 게 어디서 왔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던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남은 흔적인 게 아닐까요? 인도로 넘어간 문화세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들도 모르게 6월절 예식을 지키고 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그 발음처럼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도 출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된 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야후아라는 이름을 알려주셨기에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한국어 번역의 스스로는 영어 번역에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스크립트에도 없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호온 이라고 번역되었으며 한국어로는 나는 존재하는 자다가 헬라어 번역에 제일 가까운 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문장의 옳은 해석일까요? 전체 문장을 히브리어로는 에이 아셸 에이에 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았었죠? 여기서 I 이엠에 해당하는 부분을 에이에, 아셸은 후 혹은 that, I m 을 다시 A a라고 e 하며 A a는 히브리어 하야의 1인칭 형태로 하여는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가장 비중 있는 뜻은 to be입니다 히브리 문법상 첫 번째 A a가 e I m 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없어 보이나 A a의 e 시제가 비비얼 유형이라 I m I was, I will be 세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다는 점과 품사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 의해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시제에 관해서는 대부분은 현재로 번역되었지만, 미래, 현재와 미래, 혹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제안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I am that I am처럼 두 A의 모두를 모호하게 동사로 보기도 하고, I am, that is who I am의 클레멘트처럼 첫 번째 A에는 명사, 두 번째 A에는 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뜻에 관하여는 아예 에이의 혹은 에이 아셜 에이의 전체를 고유명사의 이름으로 보는 경해도 있고 살아계신 하는님이나 말하고 세상을 존재하도록 하신 분처럼 의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경에서 하여의 미활료는 미래를 나타낼 때가 현재와 과거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면 에이에는 적어도 미래시제가 포함될 것 같아 보입니다. 출애굽기 6장과 요한계시록의 대비는 추측이 사실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속해서 전능자 하나님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 라는 표현이 함께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야후아와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야후아 하나님의 뜻 속성 에이예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라는 것임을 에이예의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를 동시에 풀어주심으로써 알려주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에이예의 헬라어 번역인 호온도 요한계시록 말씀의 현재 시제에서 발견됩니다. 다만 그분의 이름의 뜻은 여기서 끝인 게 아닙니다. 시제에 관계없이 에이예를 단순 존재 상태의국한에서 해석하면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영원하실 뿐 아니라 움직이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호칭으로서의 이름 자체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해당하는 이브리어 원문 단어는 마아인데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이 누구시냐가 아니라 어떤 분이신가 왓을 여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이름 야호를 먼저 말씀해주신 게 아니라 에이에 아쉘 에이에 라고 그분의 이름이 가진 의미 그 성질이부터 설명하신 다음에 호칭 야후아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창세기와 욥기를 통해 모세 이전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 야후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왜 6장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야후아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알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야후아라는 호칭을 안 알려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야후아가 의미하는 바를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 체험을 해서 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세 이전 인물들은 전능자로서의 하나님 엘샤다이는 경험했지만 야후아로서의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서주석자 야코콜리는 에이애 아셜의 에이를 미래시제로 해석하며 첫 번째 에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의미했다고 봤습니다. 이제 야후아가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보므로써 야후아가 어떤 분인지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조상들에게는 야후아의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팔을 뻗고 심판을 내리셔서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실 것임을 볼 것이라고 그분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족장세대도 기적을 봤죠. 하지만 그건 전능자 하나님으로서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다른 속성, 야후아로서의 하나님, 그분의 백성을 위해 직접 싸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이것을 조상세대는 알지 못했습니다. 조상세대처럼 엘샤다의 하나님만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3절, 그분께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일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한 후에야 야후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승리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그들의 힘과 노래가 되시는 분, 구원이 되시는 분, 전사이신 분, 영원무궁토로 통치하실 분, 직접 체험함을 통해 야후는 이런 일을 하셨지? 아, 야후는 이런 분이구나. 야후는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실 분이야. 야후아로서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위해 싸우고 구속해주실 것임을 야후아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직접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를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야후아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 야후아를 통해 애굽에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직접 오실 것임을 이미 이름을 통해 암시하셨는데요. 고대 이브리어 문자보다 더 이전에 사용된 원초 시나이어 상형문자에서 테트라그라마톤 요드, 해, 와브, 해에 해당하는 네 글자입니다. 각각의 상형문자는 발음을 표시할 뿐 아니라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조셉 제이콥스가 편찬한 유대인 백과사전에는 요드는 손 또는 팔을, 와브는 못 또는 후크를 의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요드는 팔처럼, 와브는 못처럼 생겼지요? 사람이 팔과 손을 들고 서 있는 모양의 해는 보다, 드러내다,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합하면 손, 보라, 못, 보라. 의역하면 그 손의 못자국을 보라라고 할수 있겠지요?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분의 이름에 담긴 그분께서 직접 나서서 싸워 구원해 주시리라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로부터의 구속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레굽의 구원은 이미 그분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속사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름에 앞서 말씀해주셨던 앞으로 보여주실 야후와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야후와 발음의 근거에 해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야후의 대체 발음 예후가 나오는데요. 모음을 제거하고 보면 앞의 세 글자는 테트라그라마톤과 동일하고 마지막은 알레프로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야를 예로 바꿨던 경우들에 대해선 앞에서 살펴보았었죠. 어쩌면 여기서 사용된 예후의 초기 발음 또한 야우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주장에 따르면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 해를 모금알레프로 대체했습니다. 둘째로 예후는 it shall be 한국어로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로해석되었는데이시 가리키는 나무가 히브리어로 남성명사이기 때문에 히로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야후의 대체 발음은 he will be로 해석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봤던 a의 내용과 일치하죠? 영원히 계신 그분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나서주실 것을 나타내셨던 것은 아닐까요? 또히브리어로그를 의미하는 단어는 후인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은 야로축격될수 있다는 것을 보았죠? 둘을 합하면 야후와 같은 발음으로 히브리어 이름에는 요약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해서 뜻은 야이시히 야후와가 그분이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는 신명기 32장 39절, 이사에서 41장 4절, 4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그니라와 며칠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내가 그, 야후와께서 그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유일한 신, 영원히 사시는 분, 이사야에서 택하시는 자를 부르고 지키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의 창조주는 야후아는 바로 그분이시라고 진짜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이름을 다른 우상들을 부르는 데 쓰거나 진심 없이 헛되이 야후아를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43장 11절에서는 나곧 나는 야후아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야후아가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13절에서 날이 있기 전부터 그러하셨다는 말씀으로 그분의 영원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경험시키심을 통해 유일한 진정한 구원자 야후아의 이름을 알게 하셨던 과거를 언급하시며 현재 세대에게 야후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알도록 일깨워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야후아의 문장구조와 문법, 존재론적 속성, 철자, 발음까지 모든 방면 속에 야후아는 영원함의 유일한 신, 창조주, 왕,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의 심을 내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부르는 것 자체를 금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술, 주문, 거짓 맹세에서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금하신 것이었죠. 오히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실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구의 첫 설교에서 요엘서의 누구든지 야훼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했고요. 포로기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면 안 되는 미신을 따라 그 이름을 금지한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끝내 그것을 고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라는 합성어를 역수입하는 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만약 아버지를 발음이 비슷하다 이유로 아버지가 아니라 바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반면에 아빠나 아버지라고 줄이거나 사투리로 부르면 이해하시겠지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한 우리는 부르는 법을 유의하는 동시에 언어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소리는 단순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두 소리가 비슷함에도 아버지를 바지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됐지만 아빠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가능하다는 걸알수 있는 이유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체험을 통해 아버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역으로 바지더러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의미 없이 부른다면 그것은 언어가 아니라 소음으로 끝나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후의 의미를 잊어버렸으면서 공허히 야후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야후의 이름을 알게 하리라 수차례 말씀하셨고 야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학자들과 고대 문헌자료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발음은 테트라그라마튼을네 글자로 보는 학자들은 야후아로 또세 글자로 볼 경우 야후로 두 글자로는 야로 추정된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이름의 본래 발음은 야가 없는 여호와제후와는 확실히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 만큼은 반드시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뒤에 A가 아닌 E가 붙고 이교도 문서를 위주로 사용한 적이 발견된 야외도 마찬가지로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앞으로도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많은 사역자분들과 성도님들께서 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과 뜻에 남긴 비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는 아무 관심조차 없으신 멀리 계신 분으로 여겨지시나요? 하나님은 환란 날에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이름이 지닌 의미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싸우실, 장차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 모두 앞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이름이 가진 올바른 의미와 바음을 생각하며 마지막 때 환란이와도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류에서 말씀대로 참된 구원에 이르시기를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